오늘은 다락가는 날 당장 안 입는 옷은 다락의 킵. 여름 다 지나갔지 다락의 킵. 다이어트는 내년부터 다락의 킵. 소중한 추억들도 아끼는 취미용품들도 지금 당장 안 쓰는 물건들 전부 다락의 킵. 나만의 보관공간 미니창고 다락 다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